예, 어, 약 한, 뭐, 오래간만에 고향 갔다가 오면서, 어, 이 경북 봉화군인데, 아, 어, 여기 그, 엠부 작은 대목으로 초밀식형 가수원을 어, 조성해 놨습니다. 아, 어, 나무나무 사이의 거리는 약 어, 1m, 어, 열간 사이, 줄과 줄 사이의 거리는 어, 3m인데, 여기, 이제, 로타리를 쭉 지나셨습니다. 보니까. 이런 가오는 그 초밀식 가오이다 보니까 일반 그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, 어, 슬랜드 스피들형, 세장 방추형, 마, 4.2, 4.5에 2.5, 4.0에 2.0. 이게 재식 간격을 두고 재배하면 은 애로상이 많죠. 어, 이런 방법은 이제 초밀식인데, 어, 이나무에 어떤 부딪힘, 어떤 가지 교차선, 예, 그런 부분 때문에 어, 여기 보면은 이 여기가 전목 부위죠. 밑에는 뿌리입니다. 대목입니다. 요게 M구 작은 대목. 여기서부터는 이게 후지결 같습니다. 후지. 이, 이 전목 부위가 이 땅에 묻히면 여기다 뿌리가 나오는 자리입니다. 요 동글동글한 게 여기에. 이 부분이 노출시켰기 때문에 아, 지표 속에 땅 속에 아, 숨겨져 있는 뿌리의 수는 몇개 없죠. 뿌리수가 많으면은 많이 크는데 뿌리를 지표위로 지상부위로 다 노출시켜 놨기 때문에 나무의 성장을 저게시킨다 그런게 있고 또이 방법은 어, 만약에 지표 가까이 묻어버리면은 왕성하게 자라죠 가지도 커지고 좁은 상태에서 가지가 막 부딪힙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, 지상부에 어, 최하 4.5m에서 어, 5m 높이의 어, 이 개별 지주를 다 해놨습니다. 이 뿌리가 솔직히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고 가을에 바람 불면은 나무가 다 쓰러져 버리죠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추대 같은 이런 개별 지주를 아, 대략 한 5m 길이가 되겠습니다. 저렇게 다 했습니다.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네요. 이 농법은 아, 일반 농법 달라서 애시당 아, 초부터 이 가지가 나오면은 추로 수평 하향 유인하고 또 겨울에 전지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막아준 자리가 많습니다 막아주고 신초가 나오면 은또 적심을 하겠죠 아, 이주간에서는 이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인하시고 왜 길어지면은 적심을 하고 한 번도 적심을 하고 최대한 아, 가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좁혀진 간격을 부딪힘 없이 키우기 위해서는 뿌리는 주목 부위는 한뼘 이상 노출시키고 지상부는 4.5 이상 쭉 빼줘야 이 간격을 유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. 나중에 이게 결과지 군이 형성되면은 아직은 뭐점 이거 작년에 시문 같은데 어, 앞으로는 열매가 달리면은 이제 꽃눈을 보고 막먹는다든가 막, 적심하고 또 절단하고 그래서 계속 나무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 방법은 어 초기에 나무 묘목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개별 지주, 그 다음에 아시바 파이프 해서 다 이게 울타리형 지주입니다. 울타리형 개별 지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없습니다. 나중에 이제 이기는 제 이제 고가형 사다리 어, 거기에 올라가서 어, 능금을 수확하는 어, 그런 방법이 아마 될 것입니다. 그 일반 이 연세가 너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. 이게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연세드신 분들이 4.5m까지 키운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유인하고 적심하고 또 적심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고 여기 또로터리다 쳤습니다 이건 뭐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아 어, 새로 귀농 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농촌에 고령화된 아, 이런 또 과수 농가들 한테는 아, 도전하기가 아, 쉽지가 않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,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, 좋은 능금을 엄청나게 수확한 곳이 많습니다. 아,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고, 또 이렇게 해도 딸 수가 있습니다. 아, 자기 하기 나름이고, 또이 농법은 여기에 맞게끔 또 하면 됩니다. 하고, 또 기존 하신 분들은 우와, 우리 스타일, 도또 여러분들 스타일도 맞게 하면 됩니다. 아.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많습니다. 다만, 그 나무의 그 결과 습성과 생리생장의 어떤 특성, 그것만 잘 유효하게, 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능금을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저도 지금 고향 갔다가, 아, 이 경북 봉화군 지나가면서, 아, 이게 그, 뭐, 보기는 이쁘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차를 세워놓고 잠시 한번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가원 전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제 느낌의 해발은 어 350정도에서 400고지 될 것입니다. 예, 가소는 아주 깨끗하네요. 예, 둘레에 바람막이도 다 되어있습니다. 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여기 보면은 예, 왼쪽 정면 우측이 아주 그암탁이 아... 알을 풀듯이 요렇게 고지어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가수원 이 아마 귀농하신 분 같은데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여기 개별 점적 관수 시설도 다돼 있고 사실 이 점적 관수도 이게 단선인데 사실은 요 아, 스프링쿨러네요. 미니 스프링쿨러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가뭄을 대비해서 또 세포 분열 비대기 때또 물을 줘야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. 깨끗하게 해놓으셨네요. 어, 우리 충주 관내도 한 10개 농가가 이게 초밀식으로 올해 봄에 심은 걸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한데도 저희들이 또 현장 지도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, 어, 그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농법은 좀 일반 성목보다는 좀 기술이 쉽습니다. 아, 단순 명료하고 쉽습니다. 다만,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나무와 나무 사이가 1m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떻게 밀식 장례를 해설 것이냐 그 방법은 역시 꽃눈을 보고 절단하거나 또는 나무수고를 최대한 위로 올려주면 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전국에 성공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충북 영동이나 경북 영천 우리 산측면에도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, 이거는 이 나름대로 또 멋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쭉 제가 보여드리고, 예. 예. 감사, 감사합니다.